자반증 환자분들은 자반이 올라온 부위에 저리는 느낌이나 피로감 등을 함께 느끼시기 쉽 습니다. 그래서 종종 마사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데요. 현재 증상이 안정되어 자반이 거의 없다면 가벼운 마사지를 받는 것은 괜찮으 시나 자반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 마사지를 받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마사지를 받고 난 이후에 증상이 심해졌다고 호소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반증은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혈관이 많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약해진 혈관에 마사지로 인해 과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쉽게 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 자반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반이 있는 부위는 강한 마사지를 받는 것은 삼가주시고 증상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가볍게 받으시도록 권해드립니다.